오늘은 바다 위를 걷는 해상대급길, 목포 고아도 전망대를 왔습니다. 고아도는 용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섬을 이루고 있는 산의 형상이 속거나 낮아지기를 반복하다가 영머리 부분이 국계편에 영을 닮았다고 해서 영머리 용섬이라고 부릅니다. 150세 힐링 계단인데요 150세 목표를 향해서 계단을 오르며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 보고요 앞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설계하시랍니다 좌측으로 과도전망대 넝머리 부분을 확인합니다 계달산과과도를 잇는 우리나라 최장 길이 최고 높게 목과 해상 태국 입니다 네, 고아도 전망대까지는 요 능선을 걸으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거든요 어, 어쩔 수 없이 뛰하고 <웃음> 줄수밖 없겠네요 드디어 고아도 전망대에 왔습니다 고아도 전망대는 이 충무공을 기르기 위해서 한옥선을 층층이 쌓아올린 형태로 만들어서 교육립 관람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엘리베이터는 없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버커를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보면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는 추억 풍경이 그렇게 끝내줍니다이수신 장군이 영양대에 승리후 106일 동안 머무르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이 이곳 과도라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요 양쪽길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은 해안 동굴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왼쪽은 영머리 쪽 방향입니다. 먼저 오른쪽 해안 동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다가요, 지금 해상 대극길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바다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일제 말려, 과도 해안 동굴인데요. 일제 말려, 군사작전용으로 조성한 인공동굴로 현재 총 14개소 위치가 확인되었고요. 그중 11개소는 연형대로 현존하고 있다는 다 해안 동굴에서요, 네, 되돌아와서 영머리 탐방로로 이제 걸어갑니다. 영머리 탐방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명머리를 가는 데는요 이제는 해안 백혁길과 목포 대길을 보면서 또 걸어갑니다 개선장군 이순신이었는데요 명량 대첩 이후 전력 정비를 위해 106일 동안 거대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고도 봐도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목표대 <목소리> <버클들이> 아래에요. 덩머리가. <농놀이가. 목소리> <목소리> 멸주를 물고 웅장하게 정서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데요 대부분 왔던 길을 가시는데요 영머리 옆에 과도 전망대가 가는 계단이 연결되어 또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길을 살려오셨네 용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승천하는 건설지능 과도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숲길로 등산시 영역의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요 또 시가 있는 또 길입니다. 술을 마시는 법 나는 누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마시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실을 따라주고 싶다. 나는 그의 투명한 잔이고 싶고 속마음 털은 술이고 싶다. 예, 해상특급과 다르게 완전히 덜젓한 아주 숲길입니다. 다시 고아도 전망대에 왔습니다.